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맘입니다 올해 마리맘네 옥상 텃밭이 풍년이 풍년이 된것 같아요 고추도 하나도 병충해가 없었고요 매일매일 따는데도 매일매일 이렇게 크고 있네요 고추가 아삭이 고추랑 또 다른 고추 두 종류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상한데 색감도 약간 달라요. 누르스름한 게 있고요. 초록초록하면서 케럭, 두꺼운 게 있고요. 또 일단 길이 다른데 가늘은 게 있어요. 그 고추 모종을 살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뭐그농부가 아니다 보니 자꾸 잊어먹고 그러네요. 근데 어 올해 고추를 한 번도 안 사고 제가 이렇게 텃밭에다가 심은 여기서 어, 실컷 따고 음 저축도 해놨답니다. <웃음> 그리고 이제 토마토 어, 그 대추 토마토인데요 음, 노란 토마토랑 흙 토마토를 두가지를 심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나 어, 이 맛에 옥상에다가 이런 토마토, 상추, 고추 이런 거를 심곤 한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데요 그냥 이, 제가 이걸 보거나 또 따고 이랬을 때 너무 뿌듯해요. 이게 돈으로 치자면 별거 아니겠죠, 물론. 근데 제가 직접 심고 기르고, 아하, 얘네들을 또 돌보면서 제가 또 맛있게 따서 먹을 수도 있고,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. 그래서 매년, 예, 조금 뭐 귀찮더라도 이걸 하고 있답니다. 상추도 실컷 먹었고요. 음, 얼마나 좋습니까? 뭐, 돈 주고 마트 가면 좋은 상품, 뭐, 싸게 사다 먹을 수도 있는데요. 이게 손으로 심고, 가꾸고, 거두는 그 기쁨이 정말 좋더라고요. 흑토마토는 정말 더 맛있어요. 대추토마토보다. 그래서 내년에는 흑토마토 전부를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. 아마 이 고추가, 어, 고추, 이안 매운 고추로 장아찌까지 담아놨어요. 고추가 우리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려가지고요. 그리고 아주 아삭아삭하니 정말로 맛있답니다. 어, 저 혼자 맛있다고 해서 죄송한데요.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아이고, 웃겨라. <웃음> 진짜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나누지 못해서 제가 옆집에 산다면 갖다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내일은 저희 이웃에게 고추를 갖다 주려고 제가 따로 포장을 해놨답니다 <웃음> 어, 이게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 심은 거랑 옥상에다 심은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에요 <웃음> 이래서 옥상을 벗어날 수 없는 이마의 옥상인 것 같은, 같습니다. <웃음> 아이고 이거 보이시죠? 응? 사이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. 이런 재미로 삽니다 마리맘미. 감사합니다.